<웃음> 아. 최근에 고민이 생겼습니다. 김아내랑 김딸이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요즘에.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엄마 집에서 보는 두 녀석으로 족하단 <웃음> 말이죠. 어떻게 하면 이 고양이들을 키울 때 힘들다는 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?라고 생각하던 중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. <웃음> 야옹. 야옹야옹. 다음날 아침 김딸은 유치원을 김만혜는 운동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고 저는 작전을 하기 위해 집에 남습니다 어제 도착해 숨겨뒀던 박스를 가져와 조속히 조립을 해준 뒤이 상태로 집 앞에서 김만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완벽해! 상자 조립이 끝났으니 낚시용 문구를 붙여주고 오늘의 메인 아이템을 꺼내봅시다 이 고양이 귀가 내 팔을 읽어서 부라칠 때마다 귀가 격하게 움직인다고 하네요 신기술로 아내를 놀릴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죠 난 지금 행복하다 nope. 아이 기분 좋아 nope. 아내의 음식을 좋아한다 nope. 아무튼 입만 벌렸다 하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네요 자 여튼 김만혜가 오기 전에 얼른 카메라 세팅부터 해두죠 카메라가 잘 숨겨졌는지 확인해준 뒤에 상자를 꺼내 입구를 잘 막아주고 오른발 왼발? 쇼르룩 아. 생각해보니까 신발은 왜 벗고 들어갔지? 아무튼 이제 준비는 끝났고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28도 찌는 더위와 눅눅한 습도 속에 슬슬 손가락에 힘이 풀리던 그 순간 하필 기만해가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튀어나온 손가락을 눈치챌 것 같아 빠르게 선수를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띠가 떨어졌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다시 써준 뒤 본격적으로 고양이의 매운맛을 보여주도록 하죠 oh yeah. 내가 키다 손수는 뭔 잘못한다 비록 첫 만남이 좋진 않았지만 <목소리> 고양이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<목소리> <목소리> 시원하다옹 네, 이게 뭔데? 고양이 귀에 관심을 가지는 기만해 감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내 감정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줘 개, 개가 지금 뭔 상태야? 이거? 이완 상태 방금... 이거는 집중 상태 집중! <목소리> 너는 나를 사랑하니? 응 고 아, 고장난 거 같은데? 다행히 한 대만 맞았습니다. 몇분뒤 격렬히 반응 중인 귀. 아니, 귀가 이렇게 움직여 뭐뭐 보는 거야?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곤란한 걸 시청하게 되었는데 고양이 귀 뇌파 읽는 게 상당히 능숙하네요. 오, 어, 어, 남의 사생활 시간이 흘러 김달 하원 시간이 되었습니다. 나기데러 같이 가자. 야. 아기 고양이는 이제 대 <웃음> 가져보. 아... 벗겨버린다. 멈춰! 오 이거 고양이의 가죽. 고가를 벗기면 안에 또 고가가 나오지. <웃음> 철장 컨셉 유지를 위해 팬티도 호피 모양으로 깔맞춤을 해줬습니다. 고양이는 깔끔하니까요. 유튜브 촬영 맨날 어 맨날 게으르지 말라며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중이야. 게으르려고 산 거야? 정곡입니다 야! 지가 잘못해도 화내는 고양이의 특성을 이용해 반항 중입니다. 이쯤 되면 아내는 슬슬 고양이가 질리게 됐을 겁니다. 이번엔 김딸에게 고양이의 무서움을 알려주도록 하죠. <웃음> 고양이 키울까? 아내 놀리기에 좀더 획기적인 뭔가가 없을까 뒤적이던 중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개샹 놈 새끼에 빙의해 줍시다 여기서 악행을 멈추면 그건 고양이가 아니죠 기세를 몰아 더욱 심한 악행을 저질러봅시다 <웃음>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진상 짓이야? 뭐 오늘 작정했어? 어떤 어 고양이가 그래 어떤 고양이가, 고양이가 이러냐고 뭐 진짜 고양이들이 다 이런다니까 알게 모르게 고양이들은 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어떤 고양이가 이러냐고 진짜 그럼 진짜 고양이가 할 만한 현실적인 고양이 행동 한번 해줘? 어 제발 해줘? 아 뭐해 잠시 후는걸 오늘 하루 당하기만 한기만 해가 회심의 일격을 준비해왔습니다 고양이는 이런 거못 먹으니까 저리 가시죠 <웃음> 저 오늘부터 고양이를 그만두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 뒤로 크게 노한 김한에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몇대 맞았지만 아무튼 오늘도 우리 집은 평화롭습니다